오늘 왜그저 증권? 예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구 자유국 TV 팬 여러분 자 오늘 또신동구 재정 나오신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저는 이제 2018년 6월 21일 날 저희가 첫 방송했더라고요. 예예 그 1년 예, 예, 예, 1년 됐죠. 이제 예. 올해 오오 <웃음> 예. 오늘이 지금 7월 초니까 지금 1년 조금 뭐한 며칠 넘었어요. 예예 예. 그 1년하고 한10 며칠 지났는데 이제 1주년 됐습니다. 예. 고 예, 예. 예, 야, 고았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웃음> 그 저희 그 처음에는 야, 우리가 이그 뭐라도 이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문재인 정권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어, 스타트 했는데 이게 벌써 1년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면은 잡혀가는 거 아니냐 하고, 이 사람들이 좀 겁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런데 뭐, 저희들 방송에서 뭐, 저, 이야기 한 게, 거의 그대로 예. 다 집중을 한것 같은데요? 그, 그, 예측하고 예, 예. 측하고 진단하고, 뭐, 이런 게, 거의 다 집중하고, 6월 20일이면 작년에 4.27 판문점 남북 정상 1차회담하고 예. 6월 12일, 그, 미국 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한 일주일 후부터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런 관계도 다 짚어보고, 예. 앞으로 전망도 하고 했는데, 예. 저희들이 방송에서 뭐한 50여회 예. 하면서 한 게, 그 정확하게 그, 그, 그, 그 예. 짚은 것 같아요. 예. 예. 음. 그래도 하여튼 뭐, 그, 제가 그, 참 그, 엄혹한 그, 서슬퍼은그 문재인 여권이 어 야씨뭐 가짜 뉴스다 때려잡는다 뭐 그리고 우리 가짜 뉴스한게 없잖아요. <웃음> 아니 그때만 그 하더라 하더라도 뭐 <웃음> 많은 분 팬들 분들이 야 저거 어이 이제 그 우리 끝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20년 뭐 50년 가겠다 20년 가겠다 뭐 장기 집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창 하던 때인데 예, 예, 그때 예. 정말 겁없이 야 이거 얘들 금방 끝난다 이런 이야기 아예예 <웃음> 예. 뭐, 뭐, 예. 사실 뭐 문재인 정권 출범해 가지고 1년 예. 막 되고 예. 서설이 퍼럭은 시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음. 그런 시기였는데 우리는 뭐 소신껏 예. 어 진실의 바탕을 둔 예. 우리 정론을 우리가 저 예. 여기서 예. 뭐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어쨌든. 간에. 그럼 혹시 저 우리 1년 동안 뭐 했는지 한번 뭐 잠깐 보고 가아 그래요? 예. <웃음> 거 있습니까? 예. 자료 좀, 예. 네. 좀 네. 쏘아주십시오. 예. 예. 저기 뭐죠? 저기? 아예 예. 아, 예, 예. 아, 일회 방송부터 아. 예. 그 저희가 이제 일회 방송부터 저런 방송들을 쭉 했습니다. 상당히 예. 많이 했네. 예. 참그 그리고 뭐저또 이런 방송도 하고 어 예.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예. 좀 감회가 새롭습데어그건 예. <웃음> 벌써 한한 한 50편 이상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50 52회 치니까. 52회째니까. 야, 정말 하여튼 죄송 그 이게 사실 매주 나와 가지고 방송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참쉽 주간 단위로 한 번씩 그 이제 이슈를, 예. 그 핵심 이슈를 여기서 짚어본 것 같아요. 예. 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좀 많은 사람이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신 것도 좀 고맙지만은, 예. 예. 약간 누군가 이거 정확하게 진단을 해 봐야 돼요. 예. 예. 예. 그죠. 예. 국가의 측면에서 예. 또 국민의 안전 또 행복, 어? 예. 문제는 물문 계속 뭐 너무 그 저, 그 선전선동에 예. 능한 정부잖아요. 그런데 예. 그것만 그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어, 예. 그 지금 저 문재인 정부가 거의 뭐전 분야에 거의 파탄지경이일것 같잖아요. 예. 예. 그 예. 경제부터 외교, 예. 안보, 대북정책 모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 OECD 국가 중에 예. 성장률이 제일 꼬찌라고 그러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를 제일 상이라고 해도 그저 그 반나절도 안돼 가지고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꼴찌로 꼴찌 예. 꼴찌로 추락했렸죠 그다음에 주대중부다 친중 정책을 펴다가 미국한테 지금 굉장히 중간에 끼어가지고 곤란한데 예. 지금 화웨이 사태 최근에 응급도주앙에 예. 해가지고 기업들만 지금 그~ 하여튼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 예. 대, 그~ 그~ 대일 그~ 청구권 문제 돼가지고 관계 예. 중용 예. 그게 아마 옛날에 이미 다 배상이 되고 예. 어, 대부분 판결까지 나가지고 한몇 개씩 다 넘어간 거예요. 예. 그거를 다시 끌고 부스러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강제징용 그걸 대부분 에서 다시 이제 배상하는 걸 판결에 나다 보니까 일본이 그냥 반발을 했잖아요. 예. 적당히 생각한 걸 일본이 음. 바로 들어올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오늘이 7월 3일이죠. 예. 내일부터 시행이야. 예. 그저 우리 반도체 스마트폰에 들어간 핵심 소재 핵심 뭐 세계. 예. 그게 저 일본이 보복하는 것에 한 100분 1밖에 안 된대요. 맞배기로 음. 들어오는데도 지금 희청하잖아요, 지금. 예. 그 정부는 뭐 직급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예. 그게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그니까전 분야에서 국정이요. 국정이 예. 그야말로 어, 파탄적인 에 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 그걸 그때 그때 우리가 많이 짚어줬는데 예. 그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적당히. 예. 예. 하다 보니까 뭐. 도저히 수습 불가능한 상황까지 지, 몰릴 뿐인 거예요, 그래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정권이. 그게 그러니까 정권이 굉장히 오만하고 예. 독선에 사로잡혀가지고 적당히 여론조작하고 선전선도 하면 국민들이 다 쏟아붐을 것같로 했는데 이미 예. 2년 동안 국민들이 예, 워낙 많이 쏘아봐가지고학습업교가 예.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도 앞으로 이 정부가 정책 표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예. 그 그리고 그저 목선 그 저기 북한 뭐뭡니까저 목선 예, 예, 어, 소형 어선 예, 예. 그저 삼척항 들어온 거. 그는 거뭐 오늘 합동 조어 오늘 오 시에 지금 예.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공무조정실 예, 예. 그일 차장이라는 1 차장이 발표를 하고 예. 그 앞에 국방무 장관이 이제 사과 또 증명을 직접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예. 내가 그 내가 그, 그저장깐 봤는데 예. 그주문에다또 인터넷에 놓옵니다그 보니까 한마디로 예. 나사 그 군에서 그 기강이 해지고 이런 걸 표현을 예. 나사 빠졌다 그러잖아요 나사 빠졌다 예. 그리고 나사를 뺀 사람이 있는데 예. 빠진 나사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음. 오늘 그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은 군의 경계작전에 실패를 군은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전부 그위주로 해서 뭐팔 군단장을 지휘 해제를 하고 예. 뭐 이란대사 일한대사, 해군 이란대사령관 군 (2334단장) 예. 또, 해경, 뭐, 동해, 해경청장 등등, 예, 예. 그, 그, 동해 쪽의 경계, 작전에 예. 책임 있는, 예. 그 군경, 예. 지휘관들에 대해서, 뭐, 징계위원회 회복하고, 예. 또, 나머지, 뭐, 나머지는 이제 요식이죠. 예. 뭐, 저, 육군, 어, 저, 저 제1작전사령관 예, 예. 또, 해군작전사령관또 예. 위에 합참 의장, 예. 이거는 뭐, 서명경고 예. 어, 이걸 끝나는 걸 끝나는 거. 나머지 예. 예. 은폐하고 조작한 축소한 적이 없다. 예. 이게 결론이에요. 아... 제가 보기에는 나사를 뺀 사람에 대한 그 근원적인 그걸 전혀 원인이 없어요. 예. 왜이 지경까지 왔느냐 하면은, 예. 결국은 정부에서 예. 군의 경계작전 대신에 무너뜨린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작년 4.27 남북 정상회담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예. 그랬습니까? 우리 남북간에 전쟁은 없다. 예. 어, 적대관계 종식됐다. 예. 평화가 왔다. 음. 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거 북한에 대한 그저 경계심을 완전히 해제해버렸단 말이야. 예. 그리고 작년 9월 19일날 그 남북 그 뭡니까? 저 군사합의에 의해서 그 전방에 예. 감시 정찰도 스스로 못하게 포기해버렸고, 예. 그 다음에 어 완충 수역 육상이나 완충 지역을 설정해가지고 예. 거기에 그냥 그저저 저 훈련도 안 하고, 예. 그다음에 그저저 보상도 저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서 또뭐 국방 백선나군정신전력 기본 교재 이런데 주적이 들어 있었는데 주적을 예. 다 삭제해 버렸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 군이 경계 예. 대상이 없어져 버렸다, 어시해 버렸단 말이야. 예예. 위에서는 그래 놓고 이번에 경계 잘못했다고. 어~ 경계할 필요가 없대 없, 없, 없다고 해난 사람들이 예. 경계 잘못했다고 예. 그~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 직게이제하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예. 그 책임질 사람 책임안지고 음. 아~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예. 그건 동수권자 음. 그리고 그~ 바로 핵심 참모인 국가안보실장 예. 그다음에 일선 국방행정책임자인 국방부 장관 음. 예. 이분들이 책임을 지어야죠 그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물론 나겠다는 얘기 없어. 예. 아주 비굴한 거죠 네. 아주 비굴한 거예요 근데 이거 서방 세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비굴하게 하면 이 양아치 취급받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게 일본 사무라이 정신이나 미국의 맨 이제 맨 예, 예. 사나이 이거는요 예. 이 개념으로 보면 완전히 이거는 아, 정말 비굴하고 예. 인간 취급을 못 받을 처신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 말종 취급 당하는 거죠 인간 말종이죠 예. 밑에 사람한테 부하들한테 막 책임 지우고 자기들은 쏙 빠지고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원인은 자기들이 제공해놨고, 예. 나사를 다 빼놨고, 예. 나사 탐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참, 이, 이, 지금, 이,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게, 우리, 그러면은, 이 책임자, 이 대통령을 좀 따를 수는 없으니까, 해고시켜서.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 제가 예, 말씀드렸죠. 예, 예, 예, 대통령이 이 문제는 직접 사과를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예. 예? 내가 이그 나사를 뺐단 말이야. 내가 예. 당사자다. 내가 사과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거, 구속 대책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최소한 국정 조사를 자원에서 받겠다 자, 예. 예. 지금 야당, 야당에서는 뭐~ 주장하고 있는데 예. 국정 조사해야죠 예. 이거 적당히 예. 뭐~ 오늘 발표로 국민들이 다 수공할 거로 착각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 그, 아니, 누구, 아니, 수공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에.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전혀 진단이 안 됐다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다, 해군 나온, 뭐, 사람들도 국민들도 많을 거고, 해, 저기, 뭐, 해양대학교, 수산대학교, 뭐, 어, 해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지금 정권 지금 자, 장난치는 건데. 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저기, 저, 남중국해 미국이, 야, 어, 그, 함정전 보내주라 하면은 어차피 여기 있으나 없으나, 하, 그, 뭐, 야 그, 뭐, 야 저, 목선 하나 그 제도를 못 하는 것같은 뭐, 남중국해나 내려가지. <웃음> 그, <웃음> 그, <그런> 거아니그 사람이, <웃음> 그 삼이, 이, 그래 삼이... 아니고, 뭐, 구족대책으로 한, 뭐, 경계작전태세를 뭐, 뭐, 보강을 하고 이런 이야기 오는데요네번할 예. 때마다 <웃음> 뻔하게, 저, 그, 챗바퀴 돌듯이 예. 하는 대책이고, 예. 예? 아니, 해군이 지금 예, 예전에 비해 가지고 예. 많이 전력도 보강이 되고, 예. 해경도 마찬가지고, 육군 예. 뭐, 해안 그 경계부대, 예. 그 다음에, 뭐, 항만, 그, 감시 체계 이런까지, 예절에 비하면요, 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화되고, 예. 어? 나아졌단 말이야. 근무 예. 입군도 좋아. 근데 뭐, 뭐, 그 57시간 동안이나, 예. 그, 목소리 내려오는 동안, 그걸 예. 아무 데도 발견하고, 또 육상 메이드에서는 잡았는데도 그걸 심각하게 이걸, 그걸, 그걸 저 분석을 안 하고 말이죠. 너무 예. 가 뿌리고. 그것도 보고 했는데, 해경이고 뭐다 보고 했는데, 중간에, 어~ 또 이~ 허위 보고도 하고 이~ 사실은 이~ 사령, 사령부 지휘관들이 지금 이제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예. 나사가 빠졌는데 예.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렸는데 예. 누가 나사를 풀고 구멍을 냈냐 이거야 예. 그게 나는 밑에 일선 부대장이 아니라니까 일선 예. 부대장이 누군 지킬 필요가 없다고 위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대통령부터 그럼 책임을 위해서 지어야죠 그럼 예. 국민들한테 사과를 예.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해야죠 예 아~ 예. 너무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예. 너, 너, 참, 너, 참 오빠, 그 예. 그런 거 보면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예. 예. 그럼 뭐 하여튼 이번에도 이 김정은은 사실상 이번에 그 항복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나오라 하니까 갑자기 확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아, 트럼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예. 트럼프가 예. 미국 대통령이 저 6월 29일 아침 7시 51분에 예. 트위터를올려가지고야이 예. 옮기면 그냥 한국 들어가니까. <웃음>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한마디 올려서. 예. 그래가지고 김정은 그 최선희가 있잖아요. 외무성 부장인가요? 예. 딱 5시간 후에 예. 어 분단선에서 예. 북미 정상이 순회가 상봉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세심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럼 김정은 지침 받아간 거 아니에요. 예예. 그래가지고 저 하루 그 다음날 만났잖아요. 예예. 김정은이가 엄청 다급한 거예요 지금. 그건 뭐 시... 한마디로 좀, 예. 저, 그, 똥줄이 탄 거예요. 예. 예 지금, 김정은이가. 예. 왜냐면, 아, 이게 지금, 미국 정상회담은 정상이 만나는데, 판문점에서. 예. 하루 전날 그트위 하나 올린 거 가지고, 부닥짱 예. 쫓아내려온 거는요, 김정은이가. 예. 한마디로. 히, 힘든 거죠. 그, 힘든 정도 가아니고 완전히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예. 그꽤 조급한 거예요. 조업한. 그 푸틴 만나러 가가지고좀 도와주려 했더니, 아유, 비핵화라고 가라고 돌려, 칼 음. 주고 돌려보냈고, 그리고 그, 저, 시, 진핑 와가지고 25만 명 동원해가지고 무슨 쇼도 보여주고 했는데, <웃음> 그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는뭐 그것도 그렇지. 야, 아, 이제 죽었다 싶은데, 음. 트럼프 대통령이 나봐라 하니까는 뭐쪼아로 딸려오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번에 안 나왔으면은 얘는 비핵화 할 의지가 없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폭격이 들어가든지 암살이 들어가든지 뭐,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는 지도 그걸 알고, 자기도 그걸 아니까는 겁이 나가지고 덜컥 나왔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또다른대로 저, 내부 그것도 있겠죠. 예. 저 트럼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예. 제자리 해제라도 좀, 어, 예. 어 받고, 예. 그 다음에 체제 보장, 그거를 좀 안전하게 좀더 예. 하려고 예. 한것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예. 예. 지난번 2.28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결렬되면서, 김정은이 완전히 그, 그 저, 뭐라 그럴까, 체면이 말이 음, 아니잖아요. 예. 아, 예순 여 시간이나 기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예, 예. 한 번도 김정은, 저, 트럼프한테 차, 차이가 놓아버렸잖아요. 예. 차이 있는데, 그게 이미 북한에서 사전에 다 보도가 돼가지고, 그죠. 북한 주민들한테 말이 안 돼요. 탈북아 실패했다, 해담이. 이거 완전히 김정은, 김정은 저거, 저 수령이, 예. 이번에 가서 참피를 단단히 받고 왔다, 이게 해야 돼, 이게. 리더십이 손상이 엄청 받은 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김, 저, 트럼프를, 이제, 미국 대통령을, 예. 어? 내가 판문점에서 만난 이 정도다. 예. 해가지고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 예. 회복하려는 거죠. 그런 예. 내부적인 목적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 여당의 이게 시각이요. 예. 아무런 북한이 작년부터 예. 1년이 넘도록 큰 소리를 엄청 흙 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1년 내에 김전 위원장이 비핵화하기로 약속을 했다. 음. 그리고 뭐, 대지, 해제를, 국제사회까지 막 선전을 했는데, 예. 따져보니까 아무 조치한 게 없어. 네? 아무도 예.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한 게 진짜, 한, 한, 한 생각해보세요. 예.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없는데, 이번에 만났던 이거를 가지고 또, 또 이렇게 분극되어 오는 거야. 예. 그 뭐, 저, 저, 저그 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 예.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 한 거에 판문점에서 음. 뭐가 종전선언이에요? 북한이 한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저 계속 장밋빛 그것만 지금, 저 지금,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아,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문재인하고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야, 저 이번에 그영변의 핵설만 시 폐기하면은 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제재 완화를 논의할 어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딱 가로막더만은 그거는 영변 그거는 하나의 단계다 이제 시작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영이 100% 완벽하게 이 핵폐기를 하지 않으면 은 영변에 그 조금 맺게 되는 거 했다고 해가지고 봐주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당연하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부터 말이에요. 예. 계속 북한 비핵화는 얘기를 안 쓰고 이번에 예.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예.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 프로세서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 예. 예. 어, 그 다음에 어제 국무회에서는 북미 간에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시대를 선언했다. 뭐, 예. 이렇게 해야죠. 계속 한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이, 이 분이 지금, 지금 계속 북한 비핵화 말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예. 또 며칠 전에는 지난주에는 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은, 예. 어? 북한 그, 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한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집권 참모들를 통해가지고, 예. 아, 그 돌이킬 수 있는 비핵화의 첫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문을 예. 들어가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예. 그리고 또 트럼프 앞에서는 또 말을 또 바꿔, 바꿔. 예. 계속 이 말을, 말을 이 바꾸면서 쏘기려고 하니까, 그, 미국, 그 정부에서, 트럼프 예. 행정부에서는 다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는 거야. 깨뜨리고 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혀 안무히 묵히, 앞에 아무 고 그, 제재해장 이런 건 전혀 씨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게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예. 그러니 북한 비핵화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이 말에 옛날에 그뭐 유명한 야구선수 있죠? 요기베라. 요기베라. 요기베라라는, 요기베라라는, 요기베라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야구가 구의 말. 이사 이사 아, 부터 시작이다. 투 스트라이크부터 예. 야구 그런 이야기 우리 하잖아요. 예. 야구도 투합부터 시작이다. 투합부터 야구 시작이다. 예. 근데 그걸 증명한 선수가 여기 배라선수래요이 아. 예. 사람이 한 의미한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음.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저딱그이각이 북한 핵은 북한 핵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음. 완전한 수준으로 핵을 핵무기와 핵물질을 제거되지 않는 한 예.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도 있고 하니까 예. 북한은 일단은 더 이상 예.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예. 일단 최소한 핵실험 못하게 하고 예. 미국까지 가는 ICBM 발사를 못할 정도로 묶어놓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장난치지 마라. 예. 그러면서 김정은한테 배가 는뭐 초청도 하고 음. 온갖 친부라는얘기도 하고 뭐뭐편지 하나 받아 뭐, 아름다운 편지다 뭐. 계속 좋은 장이 뛰어지는데, 음. 대신에 김정은 요구하는 거하나안 들어주잖아요. 예. 제재 하나도 안 풀잖아요. 예. 그 뜻은, 현재 스테이트 스코어, 예. 현실 유지로 현상 유지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 대선이 딱 됐잖아요. 내년에 예. 재선이 되면은, 완전히 틀리진 거예 아, 내년 15일 다재선되면 아, 저희... 예. 그때까지 북한 핵을 포기 안 한다? 예. 그대로 저는, 어떤 수를 해들어도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강제로 제거를 하든 네.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착각을 하는데 북한 핵을 보유를 인정하고 동결 수준에서 북한 핵을 대충 넘어가는 네. 거 아니냐. 네. 정치적인 목적. 뭐, 네. 그거는 아니라 이거야. 그 착각하지, 네. 그러니까 네. 착각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착각하지 마라 이거야. 그리고 국민들도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네. 반드시 그저 제거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약속한 게 있고, 음. 트럼프 예약만도 그 상당히 그 어떤, 그, 그게 있어요. 네. 그, 저, 자기 철학 있는 분이야. 음. 우리가 뭐 부동산 개발업자라서 손그 장사꾼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네. 이분이 상당히 기독교적인 사명갈모 같이 있는 사람이러니까 네. 네? 그래서 평양을, 평양이 또 기독교 성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평양이 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도지증 했잖아요. 예. 아무도 상상도 없던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백인 그 기독교 어, 어, 신자들, 예. 그 다음에 아주 핵심 지지층이 백, 백인 기독교, 예. 그다음에 유, 유대인들이랑, 그치, 예. 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라. 그죠. 예? 그두 두 세력이 트럼프 지지층 핵심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 예. 그리고 트럼프 자신의 철학이 그 바탕을 두고 있어. 그것도 뒤에 목사님들이 다 뒤에 서 그러니까 북한을... 선을 북한에 지고요 예. 해방을 안 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 종교 탄압한다고 예, 계속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예. 트럼프 대통령의 사명이에요. 사명.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이거 뭐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어 당연히 정치... 일단 자기 정치 권력이 유지가 돼야 자기 뜻을 펴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재선이 안 되면 다 소용없어. 그게 일단 재선이 되고 보는 거야, 트럼프 아... 내놔도 그렇게했어요 아... 하면은 재선이 딱 되면은요, 상이틀어진다니까 저는 반드시 북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것이다. 나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착각하지 마라, 이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예. 북한 핵은. 어, 그 얘기를 하는 어... 거죠. 어, 아무튼 간에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아무튼 뭐, 어, 내년, 뭐, 제, 대선까지 조용히 가겠다는 기인것 같아요. 이란도 폭격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스톱시키고 한거 보니까, 아, 예. 어, 뭐, 큰, 크게. 문제 확대는 안 시키는 거예요. 상황 예, 부... 관리를 하는데, 예. 아, 여기에 상황 관리를 하는데 삐나가면요, 그대로 갈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기, 이란도 그냥 예. 지금 딱 봉쇄를 해놓으니까 예. 경제가 한 80, 그 석유 수출이 예년에 비해 한 80%가 줄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저기 저 뭡니까 저 가뭄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뭐 한데 지금 그전에는 뭐이저돈 가지고 속던 말로 이 농민들 막 그냥 다돈 뿌리고 기름 사 팔아가지고 번는 가지고 뿌리고 해가지고 겨울이 어새는데 지금 돈도 줄었지 그러고 지금 식량도 올 겨울 되면은 좀 애매하지 뭐 그러니까는 뭐올 겨울 뭐 내년 초 되면은 이란도 무너지지 않겠나 그 북한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지금 뭐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냥 음. 이대로 가고 있으면새새딱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까 그렇게, 그렇게 지금 그,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도 지금 노골적으로 그반발할 하나도 없잖아요 이란도 예. 지금 더 이상 악화를 안 시키고 중국도 고분고 분하고 예 북한 김정은이까지 막아 지금 그저그 폭스뉴스 무슨 기자가 예. 바로 김정은 옆에서 1m 정도 거리에서 응. 숨소리까지 다 들은 취재가, 이야기 나왔잖아요. 뭐를, 예. 폐기종? 폐기종 환자 같더라는 거아니 숨을 아. 제대로 못쉰다는흑흑흙 그게. 예.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그, 저, 그걸 느겠다 문제가 음. 있는 거로 음. 아, 그렇게 건강에 안 좋고, 숨도 한마디 하고 나면 흑흑흑 그리는 사람이, 예. 평양에서 판문제까지 그냥 막, 다른지로 하서 내려왔단 말이야. 예. 그 정도로 지금 고분고분 하는 거예요 그런 분. 그데 여기서 나가면요 가는 거예요. 그 음. 네. 그리고 사실 뭐 김정은이 뭐 죽이려고 할할것면지난 번에 닌자 미사일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웃음> 뭐. 그리고 이 스텔스기가 저기 들어갔다가 확 그냥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가면 뭐 레이더 안 잡히니까는 뭐 출, 출격할 수도 없고 대공포 쏠 수도 없고. 뭐. 아 그리고 뭐 하나님의 지팡이 그 들어보시죠. 신의 지팡이 뭐. 신의 지팡이 그건 아무런 평가도 없어. 네. 한마디로 그저콕그저저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어? 예, 그 공에서 수만 킬로서 떨어뜨리면 그 핵폭탄보다 무섭대. 그런 것도 있고, 뭐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예. 무기체계가 발전해 가지고. 그 요즘은 총알이 딱 쏘면은 이게 총알이 드론이 돼 가지고, 그냥 지가 알아서 날아가 가지고 그 사람 딱 머리 들어가지고 가 <웃음> 머리 안에서 뇌 안에서 터져버리더구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지하에 숨으면은. 전자전기, 뭐, 또 있고, 뭐, 드론에서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주변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니까, 지하에 있으면 펜이 스톱돼버리니까또질식해 죽을 수도 있고, 뭐, 그게 김정은이 죽이는 일도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웃음> 그, 그래 뭐, 하여튼 간에, 뭐. 그러니까 이번에, 어, 제가 보기에는, 판문점, 남북미 상, 상계국 정상이, 어떻게 예. 보 모양은 좋잖아요. 예. 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상회담을 53분간 또, 어, 저번에 예측 못 했는데, 이미 그~ 신무 거를 해 가지고 하루 예. 하루 만에 예. 뒤에 기증치까지 설치돼 있었잖아요 즉 예. 북한 인공기하고 예. 미국 성조기가 예. 그래 가지고 저~ 정상회담을 뭐 실제로 3차 정상회담을 한 건데 예. 이거를 가지고 뭐~ 전혀 엄청난 호재로 선전선 예. 뭐~ 하잖아요 저~ 예. 정부 여당이 특히 음. 예? 그리고 뭐~ 일부 저~ 그~ 또 평론가들부터 음. 해 가지고 어~ 트럼프가 말이야 이거 적당히 저~ 핵동기를 해가지고 예, 예. 어, 우리 <웃음> 한국 국민들이 북한 핵을 무리 이고 살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 예. 소위 불안감을 느끼고 예. 전혀 그~ 저~ 아니 저~ 개인 생각으로 예. 저거 아니냐 이거야 예. 북한 핵은 반드시 폐기된다 예. 스스로 포, 그~ 폐기 안 하면은 예. 강제로라도 폐기시킨다 예.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예. 그~ 시기면 언제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이유다. 음. 그때까지는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게 현상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된다 이게야. 그게 섣불리 우리 근데 우리 저 정부 여당이 예. 착각을 해가지고 뭐뭐 예. 뭐 이번에도 그 올해 기지에서 뭐 저~ 개성공단 그 가리키면서 문재인 예. 대통령이 아기 개성공단인데 뭐 해가지고 예. 개성공단 얘기를 했대요. 예. 그 뜻은 개성공단 재가동. 예. 그다음 금강산, 관광재개, 음. 이거를 염두에 든 발언을 한 거예요. 예. 근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씨도 먹히는 얘기라니까. 예. 만일에 그걸 잘못 알고 예. 우리가 해제를 했다? 예. 동의 없이? 그걸 가는 거예요. 아무튼, 예. 예. 예. 근데, 하여튼 뭐, 상황 관리만 한다고 그냥 이 상태로 가도 저기 이란도 안에서 내부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지금 저 중국도 내부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이번에 그 농수산물을 대거 사, 사가기도 했다고 그냥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네, 네, 네. 미국에 뭐 살지 리스트를 조만간 에 보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29일날 그 둘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둘이 이제 비밀회담하고 나서 가그 이야기가 나는데 그, 사실 비밀회담 하면서 이 백기 통항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고 이제 미국이 그전부터 뭐였냐면농업 보조금 철폐하라고 했거든요. 보조금 철폐하고, 미국의 농산물을 사들이는, 아, 농산물을 사들이는 순간, 어, 인구의 절반 이상 되는 농민공이 막폭삭 망해버리면은, 그렇게 대모가 데모이라든지 뭐, 내란이라든지. 그 뭐, 중국이 그렇고요. 예예. 북한이 특히, 예. 북한이 스스로 저, 이번 연말로 저, 저, 모설받아버렸잖아요. 시안을. 예. 연말까지 미국이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예. 그 시안은 연말에 주어야 시안을 설정해줘요. 예. 그거 참 또라이 같은 짓을 했는데, 참... 그 말은 뭐냐면, 예. 다르게 해석하면은, 예. 자기들이 버틸 수 있는 기한이 이말이라는 얘기예요. 에이.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 대북 제재 상황 하에서 예. 계속 그런 내피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력 경쟁 예. 하면서. 예.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한계 기간이, 이번 연말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 이번, 이번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예. 연말 넘어면 다르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연말 넘으면 북한이 못, 못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내부 주민들이 도저히 그못견뎌 가지고 내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예. 예? 예. 이런 상황이 완전히 상황이 바뀐다니까요. 그러 예. 예? 예. 그러다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아, 그러다 안 무너졌다. 예. 트럼프가 딱 개선되고 나는데 완전히 선바하르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예. 정권도 저는 연말로 봐요. 예. 한계가 예. 이 상태로 가면요. 네. 모든 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 경제가 지금 다무너지고 경제 돼요. 뭐 그냥 사회안전 뭐 예. 국민들 신뢰수준 예. 국제사회에서의 그 우리나라 의 위상 예. 예? 그다음에 대북정책 안보 예. 예. 전 분야에서 지금 내를 깔리고 있잖아요 깔아 놓고 있잖아요 깔아 놓고 이게 연말까지 폭냐이냐폭사 네. 연말 되면요 네, 네. 인계점을 넘어간다니까요 죽어 보십시오 네. 그럼 국민들이 세금 부담이 늘어 가지고 지난번에 공시자 지가 올린 거 시행했잖아요 네. 이게 한달들이 예를 들면 (1년에) 저저 저, 어, 자기 음, 집 하나 가지고 음. 가지고 세금을 말이죠 (500만 원) 낸 사람이 (1000만 원) 낸다든가 네. 부담이 배로 막 늘어나잖아요. 타격이 오죽하게 해서 왜냐면 예, 은퇴자들이 예. 겨우 지금 고정된 조금 연금이나 이런 가지고 예. 그래 살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세금이 생활비에서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예. 그럼 당연히 정부의 정말로 원망하게 되죠. 예. 왜냐면 피부로 자기가한테 불이익을 예. 이게 피부가 들어오면요. 예.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냥 그 불만이 쌓이고, 그, 예. 결국은 그, 국가 리더십, 예. 현, 어,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그, 손상이 오는 거예요. 예. 리더십 와야 된다니까요. 음. 그러면, 소위 레인등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말이 안 먹히게 되어있어요. 음. 벌써 지금도 안 먹히는 것같아말 이게 하면... 전부, 이게 금년 말이, 북한도 고이고요 예. 대한민국도 고이라요 예.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음. 예. 지금 저, 저, 일본에, 지금, 저, 무역보복 있잖아요. 예. 저, 저, 핵심, 뭐, 저 반도체. 예. 뭐, 스마트폰, 이런데 핵심 소재. 예. 세계 품목, 음. 이게, 나도 너무, 그, 저, 생소한 이름이라서 기억도 잘 못하겠어요. 그 예. 근데 그게 안 들어오면은, 마비야. 예. 예. 이게, 저, 삼성,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예. 삼성 반도체, 뭐, 다 폭망이야. 핸드폰까지. 예. 근데 음. 우리나라 지금, 먹거리가, 대표적인 먹거리가, 지 반도체고 하 핸드폰이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뭐 일본에 돼가지고 무비자로 가든 거를 비자를 받다든지 비자를 하거나잘안 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이 가계대출의 거의 대부분이 제2금융뭐 러시앤 캐시 뭐 등등 뭐 그런 2금융4금융어뭐 그런 것들인데 이게 그 대부업이 거의 대부분이 또 일본의 저금리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도, 고금리, 뭐, 돈 장사하는, 뭐, 그런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런 금리나 이런 걸 올려버리면, 여기 금리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 서민들 다 죽어,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예. 얘기했다시피, 그, 저, 처음에, 목, 북, 북한 목선에, 예. 오늘 발표했지만, 은저 정부 합동조사 결과, 예. 아니,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잘못한 거야. 일7 예. 남북준상회담부터 9.19 군사 합의에 이르기까지, 계속 평화가 다 왔다 경계 퇴세뭐할필요 없다는 예, 식으로 예. 하니까 일선 장병들은 그게 어 그런 모양이 돼가지고 적당히 한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게 뚫린 거 아니야. 예. 대일문제 마찬가지라니까 예, 예. 청구권부터 해가지고 일본을 너무 막 함부로 다룬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반일감정 계속 부추기가지고 예, 예, 예. 어 그게 언제 이미 대일관계 이런 게다좀 일본 사과도 몇번 하고 예. 또 청구권 이런 거다좀 배상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걸 다 살려가지고 대부분 판결 해가지고 한긴일본에야대 웃긴다 이거야. 그그 그렇죠. 그 일본을 너무 얕잡아 보고 함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예. 일본에 엄청 대한 한 음. 감정이 악화돼 버렸어. 그게 저는 그걸 봤거든. 예. 반드시 일본이 지금 그냥 안 했을 거다. 하데딱 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한 거는요. 백분의 1가 안 된대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일본의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워낙 높잖거든요 예. 일본의 기술 예그다음 예? 소재 이런 게 핵심 소재 이게 안들어오면요 예. 우리 산업이마비돼또 예. 우리가 또 중국은 또 우리한테 의존도가 높아 예. 우리가 또 그런 식의 일본이 일본한테 우리가 의존하는 거 같이 예. 또 중국은 우리한테 의존도가 높대요 그걸 함부로 예. 못해 예. 근데 함부로 다르면 우리 수단이 있다니까 중국에도 예. 근데 일본이 무궁무진한 걸 가지고 있는 나라라 세계 세계 예. 세계 3위의 국가를 말이에요. 예. 한번한 거죠. 네. 그럼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엄청난 악수를 뚝뿌린 거예요. 그냥... 그래 지금 옛날 저 김윤상 대통령 때말 예.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예. IMF를 초래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일본 자금이 그냥 다 끊어버리는 바람에 예. IMF가 응. 왔다. 이게 응. 정설이거든요. 예. 그래 김윤상 대통령이 버리장머리를 고치겠다고 그러더아요 문제 가지고그 예. 한마디에 일본에 완전히 돌아버린 예. 거예요. 그래죠 어, 한국, 그래? 너 요즘 뭐, 외환, 외환 보유가 막 딸린다? 이게 안막 하면 부도 나잖아요. 국가 부도가 예, 예. 근데 일본이 안 좋은 거예요. 예. 빼버린거 자금을. 예. 그러니까, IMF가 왔다는 이야기가 정설인데, 음.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바보 같은 시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웃음> 뭐, 어쨌든, 하여튼, 제일, 그 다음 뭐, 하여튼, 타격이 올 게, 이제, 금융, 회수하기 시작하면, 우리, <웃음> 저축은행, 금... 저축은행들. 예, 예. 그 갑자기 뭐,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저, 대출받은 서민들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진짜로 이, 전공교체 되겠네요. 예. 그리고 금융말이 고배라니까요. 예, 예, 지금 금연말 하는데 몇 개월 안 남았잖아. 막, 격... 딱, 딱반 남았잖아. 6개월 남았잖아요. 그, 경제학자들이아금융말까지 가겠냐, 그러더라고. <웃음> <웃음> 아이 제가 친 사람도 이렇게 예, 예측을 하는데, 예. 정부에서 말이에요. 예. 모든게대책의 근원을 이 바탕부터 이 봐야 되거든요. 본질적인 예. 그 문제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실마리가 풀린다고 예. 본질은 안 봐. 예. 애써 외면해 예. 기껏해야 이거 개다리 이거 그건 배그하배약이 뭐예요? 왜 사실은요? 예. 예. 모든 문제가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예. 그 뜻은 저 정부, 그저 국가 지도부가요. 예. 전략적 사고가 없는 거예요. 아, 아. 대통령부터. 그 옆에 보좌하는 그 참모들 있죠. 뭐국가안보실장이기 비서실장 뭐 워낙 많잖아요. 청와대. 전략적 응? 예. 예. 사고가 거의 바닥이다. 나는 어. 그렇게 봐요. 수준 이야야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여튼 장시간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 주셔가지고요. 아, 지금 하여튼 지금 뭐가 이 국제정세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예그거뭐 네. 응.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돌아가는데 하여튼 내년 1 1월 달에 미국 대선 대선 끝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깝쳤던 사람들 이제 한번 다 일괄 일괄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내년 재선 끝나갈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네. 특단의 조치를 하는데 예. 제가 보번 예. 내년 재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게 지금 확실하게 보고요. 되죠, 되죠, 예. 예, 그다음에 어, 내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전에 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예. 예, 왜냐면 하 이게 아까 제가 연말이 거의 고비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북한이 문, 그 이후부터는 그래. 지금 상태로 계속하면 요 북한 무너져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예. 아무튼.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국민 근데 <웃음> 끝날 시,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시, 시, 희망, 네. 희망은 네. 뭐 시, 희망도 희망이지만 그또 우리나라 농수산물도 일본이 많이 사 가는데 그거 다 스톱시켜 버리면은 농어촌이 지금 제일 그런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타격 주려고 농산물 수 수입 금지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을 거고 뭐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예. 거짓말로 흥한 자는 거짓말로 그 망합니다 예. 예 지금 왜냐면 지금 거짓말로 흥한. 지금 정권이에요 예. 지금 북한 남북한 정권 공이 예. 그 정도 많이 돼 예. 있습니다. 그 성경 성경이 보면은 횃불 전자는 횃불로 지져버린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사에서 <웃음> 5 0장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